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계약 후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위반하면 해지및 면책된다는 점을 다른 설계사가 설명한 경우 상해고도 후유장의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구법 2013나 2002915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가비의보험회사와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병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을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을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 계약상 을 회사의 보험 약관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갑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을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을회사 소속 보험 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을회사에 의한 보험약관 명시설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을회사는 수익자에게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